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 모른다, 이런 거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푸는 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왜기서 풀려면 절대 답이 없어. 그 원리가 지금 다 모른다는 소리다, 이 말이야, 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가르고 이것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본이 지금 기초부터 해야 된다. 아까 불러봐야, 아까. 지번대로 가르면 운명번부터 남 20번 몇 살? 72년생이면 76년 여섯 76. 어, 여자는 마4년 20번 20번 네, 44년생이네요 음. 어, 음. 아들 15번 아들, 예, 아들. 남자고요번호가 음. 15번이고 2000년생이면 1 9이죠 네. 2000년생, <saüks> 18, 또, 또, 이것도, 이것도 아들이라? 예, 아 두, 자다 아들이네? 그렇게 이, 이 가족인데, 이 가족인데, 하나, 하나를, 어? 어떻게 설명할 고뭘 설명하자는 거죠? 이것을 우리 파괴해야 되는 거야. 왜이 가족들이, 응, 어르릉거리고 싸우면서. 그렇게 어르릉거리고 싸우는 거다. 자, 그럼이 가족들이 어르릉거리고 싸 아빠가 애들 때문에 힘들어. 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다. 그렇게 한번 보자.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운명, 이거 3, 4, 5, 6, 7, 8, 9는 그래, 알아들어. 이거까지 계산 탈 필요 있나? 3, 4, 5, 6, 7, 8, 9는 하는 아, 이거는 계산해보면 되잖아 3일 때뭐 4일 때뭐 물으면 되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요. 그럼 우리는 죽이려 했잖아 그럼 뭐 남자는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자 여자는 어떻게 돼 있나? 응? 남자 여자를 부부를 산다 말다할때 부부를 상담한다할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랬나 그렇게 부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궁합만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궁합을 우리는 풀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궁합 중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궁합이라 했어요 에이 참 말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궁합이라 했나 서로 갚기는 뭘 서로 갚아. 누가, 누구인데 갚는 다고 그렇게 지금 황당한 답을 자꾸 하니까 지금 빚, 빚쟁이 궁합은 어떻게 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궁합이라고 했잖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노? 알아요. 뭐 빚쟁이 궁합을 풀든지 올린든지알 거잖아. 서로 뭘 알아야 되나 봐요? 응. 음. <웃음> 인연궁합은 처음 만나는 그 시점이 모든 인연이 결정됐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언제 만났어요? 언제 만나고 언제 결혼했어요? 그거부터 문제를 물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부 사이에 이 궁합을 우리는 풀어내야 돼 근데 이거말 하고 답이 없잖아. 이거 갖고 무슨 답이 있겠노? 응? 이 똑같은 거 갖고 맨날 평생 동안 어르렁거리면서 살아야 될 그때 뻔한 거잖아, 답이.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응. 둘이 이렇게 만나서 산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아, 아있지참 만나는, 첫 네, 만나는. 그 뭐, 우리 몇번 이야기 했노? 어. 언제 만나는가? 언제 만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거 언제 만든거냐 그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물어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응?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빛쟁이 궁합이라 했잖아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부 사이가 그다지 크게 뭐 좋아지는 만무하다그제자 똥고집이 엄청나게 셀 것이다 그제그제 서로서로 우긴다는 것 운세궁합은 이런 것을 우리는 꽝이라고 그랬지. 네. 자, 우리 감성궁합은 어떻게? 지잘났다 하니까 이것은 뭐안 되겠지. 그러면 부부 사이, 부부 사이 자체가 별로 궁합은 꽝이라는 거죠 그지?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도 모른다. 왜? 왜? 주기 지금 궁 아프는데 자꾸 궁 아프는데 자꾸 주기가 완전 틀어놓고 주기는 안 좋댔지. 이 사람은 언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둘다 이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다 이별수를. 둘다 이별수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감이 안 오는 거 맞아요. 지금 감이 안 오는 거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이별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우리는 한번 보자. 지금 만 여섯이다. 그제? 네. 자, 만 여섯이면 여기다. 남, 남자는 여기. 여자는 어떻게? 만넷 네, 여기다. 그제? 만넷여 네, 여기. 자이 이 사람은 지금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는 만 세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 시기가 온다는 거다. 요즘 이 결정 시기가 어떨까 여자는 어떻게? 여만 다섯부터 만 여덟 그제 오십 하나 오십 넷 이렇게 되면 한 오십 살부터 한 오십 두 살. 자 남자는 어떻게? 해? 남자든, 응? 어? 남자도 5 0살이 아, 이거는 아9이다 그제? 남자가 그렇고, 어? 여자는 만여8서부터 어? 51살. 이런 그러니까. 데까지다. 그러면 이것이 겹치는 지점이 언제고? 50, 51. 50, 5 1 그제? 5 5 어느 한 사이에 일적에 결정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집안이다. 하는 거다 어? 이별을 하려고 그것보다는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는 3죄가 3죄 삼재 기간 아이가 3죄 네. 기간에 그렇게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풍운주기에서풍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해보자 자 아이들은 15분이니까 이렇게 큰아는 사이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응? 자 작은 아이하고는 별로 사이는 부부 부모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작은, 큰 아들하고는 큰 아들하고는 사이가 좀 좋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 왜큰 아들하고 응,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좋아야 될까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운세 궁합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 잠깐만 써보세요 지금 요래 밑으로 요리 올라가는 게큰 아잖아요. 밑에서 내려가는 거, 2에서 내려가는 거 말고, 6에서 내려가는 게큰 아이죠. 여기서 내려온 게큰 아이 아이가. 그러니까 2에서 내려가는 게큰 아이. 그래. 예. 마이너스 2지.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큰 아이. 마이너스 2는 필요 없고, 그렇게. 음. 이, 이거 6번 곡선 아이가. 그래. 마이너스 6이지, 6. 바로 기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밑에, 그것은 다 헷갈려. 마이너스니까 밑에서 얘를 올라가는 애잖아. 아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네 예. 그렇게. 크기가 잖아 그렇게 이 아이하고는 부모하고는 좋아야 되잖아. 예. 그지? 맞나? 좋아야 되잖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 예. 안 좋다면 문제가 있겠지. 안 좋아야 되데 그렇게 안 좋으면 문제가 그뭔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아. 예. 좋아야, 아, 아,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우리 상담하러 온 거지. 그 사람이 맹탕 상담하러 왔겠나? 그왜 애가 사람하 화장대로 다 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갑자기 막야 때문에 집이 사라어 그렇게 엄마가 죽을래. 아, 그렇게 엄마가 죽을려 하는 이유를 우리는 풀어셔야 되는 거야. 음.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작은, 작은 아들, 작은 아들하고는 이렇게 충돌이 있어 갖고, 작은 아들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안 맞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작은 큰 아들은 잘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약이 된 거야. 그치? 여, 어가지고, 니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따져봐야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약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겠나? 자, 그러면, 이 집에는, 보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고집은 대단히 신집애들, 그치? 지잘났다 하는지, 엄마, 아버지도 지잘났다 할 거잖아.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이런 운이, 큰 아들은 이렇게 운이 제일 안 좋을 때야. 그렇죠. 18살이면 지금 좀 어떻게, 이 아이가 사상체도를 안 좋은 삼재기간이고, 이 사람 또, 이 아이는 곱이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자, 이흠풍이 우리가 부는 때다. 그럼이 아이도 상당히, 어떤 상당히나 겉으로는 외부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상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내면 고집형이다. 속과 것이 다르다는 거다. 그치? 음. 맞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그 내가 푸는 걸 알아야지. 내가 상담해 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겠나? 왜 그런지 알아야지. 이게 왜 그렇고? 내면 고집형은 그, 지금 유형으로 나눈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아이는 내면 고집형이기 때문에 속하고 그다고 이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시기에 이런 형태가 작용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부모하고는 잘 사이가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야기된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이 아이는 삭삭한 거야. 자, 운세궁합도 많고, 부모하고 어떻게 인연궁합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문제가 이게 들어있는 거야. 자꾸 저렇게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어떨까? 자,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말고 운이 힘들어서 힘들고 업장이 걸려갖고 힘들고 알지 못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힘든 이런 것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운도 지금 힘들고 음.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저 업장이 누구까 큰아이 업장이요? 어. 큰아이 업장은 내생의 업이잖아 예. 자 그러면 이 외부의 힘도 있는 거야 이 아이는 내생의 업, 업이라는 업 이런 업장이 이 아이들은 내생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했어요 아주 집착과 침념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라 내생의 네, 네, 업이라고 집착,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집주표에 얻은 거인지는 아데 이것이 귀신의 힘이 작용을 외부의 힘들이 외부의 힘은 이건 조상기야 자 외부의 힘들이 작용이 되면 이런 욕이라는 것은 내생의 업에 굉장히 우리는 욕심이 많다 속으로는 엄청나 겉으로 표출한 것과 다르게 이 아이는 욕심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강하기 때문에 이 부모들하고 충돌하는 거야. 운이 같이 사이가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 아이인데만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모들도. 부모들은 어떻게 업장이 뭘까? 환생의 고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이 부모가 이 부모가 자식을 타하기 전에 자기 부모들이도 그다지 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 사이도 별로 안 그래. 애가 커오면서 솔직말해서 히 부모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더 많이 봤을 거야. 둘이 막 싸웠다더라고. 아, 싸울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걸 이걸 보고 큰 아이는 어떻게? 속과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지운도 나쁘고 이렇게 집착 침윤이 강하고. 이런 외부의 욕심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 이 집에 풍이, 가풍이 낑낑다는 거다. 풍이 들었다는 거다, 이 집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해보자고. 자, 여도 귀신의 힘이 강하지, 여도 강하지, 여도 강하지, 여도 어떻게? 우리는, 저는 많대 귀신의 힘이 아니지, 그치? 저는 무슨 줄이에요? 작네요. 음, 작네요. 자 이게는 질성줄 내림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십이 몽땅 응? 이 아이는 이성줄이다 그러면 이, 이것은 이것의 작용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봐봐, 이거는 둘다 귀신줄, 귀신줄, 인연줄. 이거는 귀신줄. 응? 이거는 어떻게 내림줄 집안이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은 영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 있는 거야. 항상 끼리끼리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꼬약한 음, 집안이 있는데, 이 꼬약한 집안에서 어? 사람이 어떻게 잘해준다 해갖고, 이것이 편한 것이 아니다면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 아이, 아이들이 아이 어떤 특징이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한테 돈 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엄마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이거 엄마 아버지가 궁합도 안 좋고 그것도 안 좋으니 맨날 다투고 싸고 했을 거야 이거. 그러면 이런 것을 아이가 보고 뭐가 좋겠나 그런데 이 아이도 바,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해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이렇게 됐지? 여기 응. 18세 아이가, 그제? 그제? 자, 이 시기. 지금, 사상, 18이면 이기다, 이 말이. 그제? 응. 사상, 최대의 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응. 힘든 시기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천년풍이라는 거다. 천년풍 힘든 시기에 이 천년풍이 야인데 몰 아치는데 이 아이가 편할 수있겠나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건 아홉 살아 여덟 살아 아홉 살 열두 살 열다섯 살 열두 살이가 그럼 이 아이가 보통 열살 정도부터 열달부터 열두 살 사이에 가장 힘든 시기에서 얘가 그런데 지금 시기도 어떻게? 이 아이는 고비의 식이야. 또 와서, 두 번째 와서, 두 번째. 그럼 이 아이가, 엄마가 잘해준다 해지고 잔소리 한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가능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몇살 차이고 한번 보자. 열 여덟, 열 여덟이다, 그제? 그러면 열 여덟이면 엄마가 한번 보자. 엄마가, 그러면, 마흔 네 살에 열 여덟 뿐으면 서른 여이네 예? 이 아이는 서른 여섯이 네 그치? 자, 이제 36에 낳을게. 이 서른 여섯게이 아이가 인연법으로는 좋은 인연이 엄마인데 잘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만흔 넷에서 열, 십 빼면, 서른 여지 아, 스물 여이네 그렇지. 아이제 아이제. 아니죠. 2물여이죠몇 살이고? 스물여 맞네. 아 엄마가 이스물이아 좀... 어, 그럼 그래, 비슷하네. 자, 어디서 오르막길이지? 오르막길입니까? 아. 오르막길. 자, 이 자식은 야인데 어떻게 자식이. 빚을 엄마인데 나중에는 잘해줄 수도 있을 거야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잘못해 한 거야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영혼들이 이렇게 온 영혼들의 사이는 뭘까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와 자식에는 어떠, 어, 부모 사이는 어떻게 자 이것이다 한 사람은 굴림 할라고한 사람은 시키려 하니까 사울 다툴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부화 상사와 부하 사이 됐죠. 그죠? 장군과 쫄병 사이 됐죠. 그러니까, 수로 안 질락하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어떻게? 이거지? 이거는 뭐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거잖아. 그지? 자, 이, 이 안은 어떨까 이거는 어떻게? 원수 시가에 왔다, 이 말이야. 그지? 이거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니까 어떻게? 야가 어쩌면 부모가 될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부모가 더똑 자식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대로 시키니까 어떻게?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인데 반발이 막 생기겠지. 그렇게 아,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때 뭘 했노? 부모와 자식은 둘 중에 하나가 네. 엄마 노래를 하고 자식을 대접하듯이 하니까 상대는 어떻게? 나는 아닌데 엄마가 어? 완전히 굴복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식은 더 반발이 생기는 거지 업장이라는 게자 다른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부모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한사람은 수긍을 잘하면 아뭐 부모같이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주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은 거의 역으로 생각하면 돼이 자식이 내가 더 머리가 내가 더 똑똑한데 엄마가 하는 짓거라지가 별로 재미없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이럴 받겠나 안 받겠나? 그렇지 그럼 사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게이 집에 수은그말로런뭐 그렇게 여기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엄마를 만난다 아빠를 만난다 야는 나중에 어떻게 해? 부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지긋도똑똑한데 여도. 그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피해자니까 그 거지 아니고 얘는 부모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 엄마가 자식이 어떻게 큰 아들이 더 똑똑해갖고 엄만 돌을 해야 될판국인데 엄마가 어떻게 택도 없이 응? 또 자식까지 영적으로 응? 자식까지 대접하니까 이게 자식은 어떻게 반발만 싫은 게 반발만. 이것을 우리는 멘토링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멘토링. 그래서 어릴 때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엄마가. 내가 열심히 해줘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행태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풀라카만 스마트 성격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이거 풀어갖고 는될 리니까 안 되겠지.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보자. 자, 여기서 행동으로는 우리 한 보자. 이 사람의 행동으로는. 20번이면 어떻게 20번이면 우리가 무슨 시야? 심사육, 심사숙고 얘기를 했죠그제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내 4명 고집형을 했다 그렇지? 그렇게 속과 끝이 다른데 마음대로 안될 수있지 그렇지? 심사숙고형은 어떻게 해? 재고 재고 재고 하는데 이 아이가 통하겠나 안 통하겠지? 이아는 어떻게? 순간 도전행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거는 처음부터 귀신풍이야. 풍이 귀신풍이야. 이 집에. 이것은, 이것은 이런 귀신이, 이게 보면 엄마가 이런 옛날로 내려오는 이런 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 줄이 강해. 이 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집안은집안은 집안은 힘든 거야. 맨날 살아가는 게. 이집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화하다 뭐. 부부끼리, 막, 맨날 치고받고 삶에 왔을 거고. 자식은 그거 보고, 어떻게? 응? 그럼 이것을, 해 이거는 어떻게? 잘다 써줄 수밖에 없어. 조상을 잘다 써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3, 4, 5, 7, 8, 9를 배웠지만, 어디를 푸냐? 이 사람이 풀걸 푸는 거야, 아니? 필요한 거. 그대로, 우리 쓴 분대로 풀면 안 돼. 넌 보면 뻔한 거야, 그러 그니까, 그걸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리를 지금 자꾸 안 하고, 자꾸 뒤에 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다. 이제 기초를 초기에 딱 단단히 해야 된다. 우리는 간단하잖아. 3, 4, 5, 7, 8, 9잖아, 그제? 그럼 이것의 특성,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하기 때문에 궁합만 풀면 된다 했잖아. 궁합만 풀면 다 풀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지 못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언제 만났는가 이것을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을 빚을 많이 받으러 왔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만 알게 되면, 남편이 잘했는지 부인이 잘했는지 우리가 판별을 다할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시기는 이 아이는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야 어릴 때 가장 힘든 시기인데 이 아이를 잘 다스려야 되겠지 그지? 잘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막 싸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아이가 잘 크겠나 이런 고집행에 내면 고집행에 안 되겠지 그러면 겉으로는 아닌 채 하더라도 속으로는 반발만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미리 하고 자식인데 이거를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인데 어? 잘, 잘못한다 잔소리 할 사람이 따로 있고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지를 못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물어야 돼 상담원로 물어야 되는 거 언제 만것는그거까지 어떻게 좀치나지 결혼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노 그치? 그런 그 거는 학문이 안 되는 거야 뭐안 맞으면 그만 안 맞아도 그만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이 집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 칠성줄에, 칠성줄에, 네? 내림줄이 했다, 이거. 인연줄.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귀신줄이했잖아 귀신줄. 이거는 어떻게? 칠성줄이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떻게? 엄마, 아빠도 다 칠성줄에, 칠성줄. 어? 칠성줄에 우리는 무슨 줄? 인연줄, 최승줄의 2년. 인연줄이잖아. 최승줄의 2년줄. 인연줄. 이거는 귀신줄. 아, 큰아들은 귀신줄. 어, 이거는 내림줄.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게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우리는 조상줄과 망자줄이라는 거다. 그럼 얘는 분명히 답이 뻔하. 이 집에는 둘 중에서 이 집에는 뻔한 거야. 누구 집에 이 신의 힘이 가득한 이 신주를 끄고 내려온 집안이다. 이거는. 답이 뻔하다, 이거는. 그럼 이것을 다스이지 못한 거야. 그 신이 풍파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끊지 않으면, 이 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아이 둘이는 엄마인데 대하는 건 평생을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발람 차는바람차는 없는 집안이. 아 불쌍해 죽겠어. 아 너무. 왜냐하면 우리 집에 큰애가 있으니까 애가 막 어디 갈 데가 없고 막 떠돌아다니니까 내가 한동네 오래 살았거든요. 이로 알아하면서 그러면 집에서 이제 치킨도 시키고 요새 아주 술도 먹잖아요. 음. 그 때놓고 술밥 만들었어요. 치킨이랑 가득차려가그 이제 어 즈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놀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어, 그래, 너도 스트레스 받지, 그래, 좀 놀아라 이러고, 못본척해 주니까 애가 좋아갖고, 우리 집이랑한번이 와요. 그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화되면, 이 아이는 어디 버티겠노? 튕기 나가지. 작은아, 이작은나도 얼마 안 갈면 또 튕기 놓을 수도 있어요.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들 참잘 키워야 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인데 엄마, 아버지가 애라고 생각하면 2 0은 풍파가 지는 거야. 애가 지형의 개념으로 풀면 이 둘이가 밑에 아들이 엄마, 아버지보다 월등하게 큰 거야. 그렇긴 해. 엄마가 죽였으면 뭐 해. 그냥, 그냥 스포트만 해야 돼.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키울 때, 어릴 때부터는 계속 스포트 하는 형태로. 그리고 집안이 편해야 돼. 이런 집안에서 애들 하게 되면 애들은 반바로 튕기쁘게 돼 있어. 응? 어릴 때부터 티 잡듯이 애들 잡아가지고. 응. 일구수, 일투적 시간 관리까지 다 해놓고. 아, 그렇게 안, 안, 안 되네. 그래서 나가 튕기쁜다. 나가 튕기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응, 아,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에. 근데 그것이 품까지 겹치고 그면이 집은 뭐 평생에 편할 날 없이 살아가야 돼.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편하겠노? 엄마가 사고를 바꾸지, 않,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응?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이 참, 붙이갖고, 예, 행복하게 살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풀때 우리가 뭘 풀었나 아무것도 안 풀었잖아. 이거 이이 가족에 있는 요것만풀었다이 말이야. 그런데 그 처음부터 어떻게 아, 숙명이 뭐 앞에 그거만 있니가 숙명이 뭐고 인생이집아 이거 보따리가 뭐고 이것만 머릿속에 있고 뒤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갔다가내 잠을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이제는 기본 걸다끄고앞 앞으로 다 해가지고 그거부터 문제. 빨리 연습을 좀해네되요사주로 보면 아 이거를 뭘 뭐부터 풀어야되지 이게 딱딱하고 목부분이 뭐 착착차 나와야 는데 그게 안돼 그것까지 할 거면 기초가 있다 빨리 빨리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기초를 해야 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